<웃음> 아, 무슨 열기구 같은 게 있네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아, 여기 개들이 쟤네들이 착하다고? 여기 헝가리의 한국대사관입니다 바다가 발견한 멋진 광장입니다 뿅뿅 아, 입장합니다 처음부터 코끼리 조각상이 있네요 어, 네. 지도를 주진 않고 여기 이렇게 입구 쪽에 지도가 있네요 이거 사진 찍어서 가야겠습니다 네 여긴 제페니지 가든인데 여기 우리가 있긴 한데 뭐 저기 동물이 안 보입니다 여긴 동물은 없고 그냥 진짜 가든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그 우리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저기에 펠리콘이 그냥 있습니다 네 그냥 있어요 잘 보면 나무에 새둥지가 가득합니다 저 새들이 둥지를틈어겠죠우리가 이런 허술한 네트 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란듯이 큰 왜가리가 있습니다 얘는 한국에서도 볼수 있는데 가까이에서 볼 일은 딱히 없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와 아, 얘는 진짜 귀엽다 그리고 저기 청둥오리 수컷도 있습니다 머리... 아 얘는 머리통도 큰데 <웃음> 눈도 빨갑니다 진짜 귀여워요 근데 와 진짜 바로 앞에서 볼수 있어요 <웃음> 거기는 와. 제대로 걷도 못하고 <웃음> 진짜 통통하니 귀여워요 마치 찍어달라는 듯이 마치 찍어달라는 듯이 바로 앞에서 포즈, 포즈를 포즈딱 잡고 대기타고 대기 있네요 여기 한국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Northern Curly-tailed Lizard라고 합니다 이름이 야! <웃음> <웃음> 어떻게 다 이렇게 자지? 와! <웃음> 귀여워 네. 와한 번씩 고개를 막 돌려주는데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여기 지금 악어가 있습니다 꼬리만 보이는데 저기서 보면 은 머리까지 다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 그 미시시피 악어를 전체를 다볼수 있습니다 여기 실내는 진짜 덥고 습해요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있는데 쟤는 이제 가위의 특성이 있어서 진짜 물 위를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와, 쟤네가 지금 멈춘 것 같아요 야 제가 이 물이 좀 뿌여서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크고 비인이지만 턱이 두 개입니다. 매운탕을 못 끓여 먹을 만큼 작은 맥입니다 근데 얘가 너클코피시라는 애라는데 이게 진짜 입이 거의 종이 수준으로 납작합니다. 여기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이 있습니다. 아나콘다. 머리가 어딨지 도대체? 좀... 아 머리! 저기 있네요 오 진짜 커 근데 제일 큰게 12m 였다고 합니다 석관인데 동물 대신에 신기한 식물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진짜 어우 아파 뾰족합니다 <웃음> 프리리더 귀둘기들 놀러가서 밥에서 먹네 야. 강란의 파티 와네 개미 알기가 있습니다. 개미 알기는 네 요즘 요네 개미를 한번 먹을 때몇만 마리는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아, 뭐야? 글른 거왜 이렇게 귀여워? 와, 손이 사람 같아. <웃음> 진짜 귀엽다 <웃음> 와, 생긴 것도 너무 귀엽고 <웃음> 대박입니다 앵모 중에 한 종류 같네요 네, 걔가 있는데 불안해. 포커스가 안 잡혀. 와. 음. 아, 막 화분을 던져요. 플라스틱 통도 던지고. 어이구야. 귀여워. 특게 아, 너무,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이고. 엄마, 엄마 해 봐. 이 엄마 이모 이러고 있어. 찍어 봐. 먹고 싶어? 뭔가 흥미가 떨어진 것 같아. 여기 박쥐가 매달려 있어요 바로 앞에 얘가 기어다녀요 와. 혹시, 혹시. 와 진짜 우리가 없이 진짜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을 만큼 그냥 기어다닙니다 에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에뮤가 진짜 나왔어요 말라비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근데 진짜 고작 이게 진짜 우리의 답니다 진짜 풀어놓질 않아요 <웃음> 저 발레 차이면은 바로 그냥 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좋아. 좋아. <웃음> 계속 보니까 귀엽네요 약간 칠면조 담기도 있고 <웃음> <웃음> 사자 맞아 나왔어. 근데 뭐뭐죠이 소리? <웃음> 뭐가 싸우는데들어갈 아까 가 여우 원숭이 얘는 바로 방울뱀인데 다이아몬드란데. 다이아몬드를 감지 안할거요 여기 꼬리 쪽에 있는 이 방울에서 방울을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얘한테 물리면 은 죽습니다 그다크에서보던 가봉살모사가 있어요 되게 뚱뚱해 얘도 독사랍니다 자이언트 포레스트 스콜피오니 엉덩이만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는 진짜 제대로 된 안무색을 보여주네 음. 저기 자고 있는 호랑이씨입니다 다 자고 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여기에 여기에서만 볼수 있는 북극곰을 찾았습니다 와 쟤가 좀 날씬하다 쟤는 못먹어서 날씬해 원래? 그러게 원래 되게 큰데 그리고 떼도 탔네 뭔가 상태가 좋진 않아 보입니다 후, 아무튼 북극곰 찾았다 근데 지 되게 빠르다 이번엔 더잘 보이는 코뿔소 모습스뭘 꺼내 먹는거죠? 아 물이구나 미어캣이 있네요 귀요미 여기 진짜 백작에 살았다고? 응. 어우 백작 좋겠다 아집 진짜 좋네 건물도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가 이상하게 백작의 집이라는데 진짜 무슨 왕궁 같아요 네, 이 조각상에 이 펜촉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길래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오꽤 아, 높네 어 뭔가 몸이 좋아지는 기분 신하다 <목소리> <목소리>